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는 무섭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안전하게 탈수 있고 또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도전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도전을 했는데 아프게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스케이트보드가 더 무서워지고 그럼 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넘어지는 방법은 보통 정석으로 하는 것이 니슬라이드입니다 자 니슬라이드를 하려면 이런 큰 플라스틱이 있는 무릎 보호대가 필요하고요 저는 니슬라이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니슬라이드는 버트를 탈 때라든지 보호를 탈 때가 아니고서는 실제로 쓰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습을 하면서 니슬라이드를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이 니슬라이드가 단점이 니슬라이드를 익히게 되면 무릎 보호대를 빼고 탔을 때 무릎 보호대가 없는데 니슬라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전 니슬라이드는 맛보기로만 가르치고 실제로는 어떻게 넘어져야 하는지 그걸 가르칩니다 미슬라이드가 아니라 실제 적용하는 예를 알려드리는 거죠 저도 강습을 할 때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강생들 보호대를 필수 착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잘 타게 됐을 때는 그 수강생이 정말 멋있게 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대를 안 찼을 때 어떻게 넘어져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해외 프로들 영상을 보셔도 그렇고 올림픽 스케이터들 봐도 그렇고 보호대를 안 합니다 이 보울이나 버튼을 타는 경우에 보호대를 해요. 왜냐니면이 슬라이드를 하니까 근데 이 보호대를 안 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앉았을 때 이제 발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 저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이 레일 같은 거 탔을 때 발이 안 보여 가지고 좀 무서워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보호대를 한 곳을 다치지 않고 경강이랑 여기 그리고 어깨 이런 데 다쳐요. 그러니까 팔꿈치나 무릎을 박는가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 발목 접지르는 건 보호대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는 건 이런 것들을 비교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지는 예들을 보여드리고요. 초보자일 때 넘어지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지는 방법 첫 번째, 미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미슬라이드 우리 수강생들한테 많이 안가르친다 했지만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슬라이드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리슬라이드를 할 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코핑에 정강이를 맞아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앉아야 돼요. 자, 앉고 무릎을 여기에 대는 거예요. 처음에 무서워하는 애들 많은데 그럴 때는 이 손보호대도 하는 게 좋아요. 손을 짚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을 안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박는 경우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거죠 그래서 몸을 뒤로 제꾸고 무릎을 대라 그래서 뒤로 이제 눕는 거죠 이렇게 무릎을 대면서 자 무릎 대고 눕습니다 니슬라이드는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고 이 무릎 보호대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방처럼 떨어져도 안 다쳐요 겁먹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잘 안되면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뒤에서 밀어라고 리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니슬라이드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이 킥턴이나 회전트릭을 하다가 니슬라이드를 하는거예요 두번째는 보호대가 없을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릿에서 탈때 초보자일 때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자세를 낮추는거예요 넘어질 때는 몸이 이렇게 붕 뜨면 은 공중에 붕 떴다가 넘어지니까 진짜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요 넘어지면 아프거든요 넘어지겠다 그러면 앉아야 돼요 어! 하다가 넘어진다 이렇게 앉는거예요 앉으면서 손 짚고 이렇게 충격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뒤로 넘어진다. 그러면 앉으면서 손을 짚는 거예요. 앉고 짚고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것은 꼬리뼈가 아닌 엉덩이 살로 넘어져야 합니다. 자세 번째, 계단을 뛰거나 좀센 거, 발목을 접지를것 같다.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 낙법이죠. 이 낙법은 굴러야 됩니다. 이굴르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스케이트보다 숙련이 돼가지고 몸에 힘을 빼고 탈수 있을 때, 넘어질 때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딱 보이거든요. 그 순간에 바로 판단하고 굴르는 그게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타야 가능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르세요. 구를 때 목을 넣고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